어, 어디야, 너? 옆에 오케이, 오케이. Let's get moving. 자, 이기 장이 기3 공이다, 공. 야, 골 어디야? 코, 코 나왔어. 가자 우리 골기 법사. 처음 해봐오계 어, 어 들어간 거 같은데? 어즐어형 어, <웃음> <웃음> 장거리슛 성공했다. 발리슛. <웃음> 와 상대도 꼬집어 없어. 야 상대 개 멋있다. 꼬기어 없어. <웃음> <웃음> 야, 이길 수 있겠다. Three, 냐 와. 막 아뜨겠다. <웃음> 아, 우야어야나어나어들어 들어간다 들어어다나어 나야, 나야, 나야, 나야, 나야, 나야, 나야, 어야 나야, 나야, 나야, 들어갔다 아. 들어 나야, 나야, 야나 안돼 야야 나야, 야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아공 따라가면 안 되겠다. <웃음> 아, <괜찮아요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어차피 이기면 편인데 지오 여기 뛸수있구나 조심. 주황색 어, 있으면 뛸수 있어. 조심해. I'm not gonna do this. HAHA! EVE IT UP! Nice, nice, eh? Woo! Hey, BALAS b a l s t a n g b r o u s it. d DAMMA! b o k s BALAS b a l l a s BALAS BALAS b a l l a s BALAS b a l a l a s a l 오아 망한거 같아 아아 궁을 써도 못막네 내가 나온다? <웃음> 너 아니야 아아안 돼. 다 상대편에 붙어야겠다 그너 <놈의 질> 계속 붙다. 바꿀 e 대 붙자. 그래 그래. 가자 <놈의> 가자. 야, 야, 야, 야, 어, 지금 공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, <놈의 질> 아, 존나 멋있어. 진짜 여기 기다 넣었네. 야너 미쳐낼 뻔했다. <웃음> 야 정점이야 정점. 동점. 야, 바꿔 어디야 나가. 나가. 나가 나가. 나가 나가. 어. <웃음> 오. <웃음> 야, 뭐? Hello. 뭐야? 멋있어. 없었겠지 없죠. 없적. 아아 와. 어 공이 튀어왔구나. 야내야가맞맞 우리 골기 벗어다가. 패스 뒤로 패스. 들어? 어레이 어디감? 설마 들어가는 건가? 트럭 있다! 오! 들어왔다! 호호! 하하하하 이 말은 없로하하 뭐야 이거 뒤에 시 미쳤다 야 칭찬받았다 Two, one. 우리 주먹 안해 버려 주아좀한 길한 거야? 포치 때려봐 3아웃기다1레 r i d e i 1 m i n u 1분 남았대. Okay. <목소리> 가자 가자. <목소리> 형. 갔다다 oh, oh, 이거 <목소리> Oh, oh, I'm c oh, You hear that? 30 seconds left to go. Oh. No way we're gonna. And there. Oh, what a brilliant save! Oh, you're me. Oh, oh let's <laughs> break it! d o n d o w o n Down! d o i n s o w n Down! Down! Down! Down! Down! d o 어 n d 우리, 우리는 지금 겁나, 겁나 짧기 때문에. 야. 그, 좀더 죽어도 된다. 가자, 가자. 어, 폭 버려. 어. Oh. Oh. Oh. Oh. 유정아 뭐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Baby>. 자살구도 <웃음> 야, 나 나도, 다나 나도, 다도 나도, 나도, 나올걸와이도로도나너꼴도나개 나도,